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오픈하면서 모았던 다이아들을 스펙업에 투자를 해볼 겁니다. 지금 사전예약 반지는 이제 기간이 다돼서 아이템 수집으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공격력이 그나마 올라가는 평원의 반지를 제작해서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어 현재 지금 무가금들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희귀 6강에서 7강을 착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다이아 투자를 지금 희귀 장비에다가 나도 투자를 해서 6강 방어구에 무기는 7강까지 눌어봐야 되나? 고민이 되고요 아니면은 아이템 수집에서 지금 명중 쪽, 명중과 마법 명중, 이쪽에다가 지금 다이아로 투자를 해야 할지 엄청나게 고민됩니다. 아, 근데 수집에, 아, 명중이, 아,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맞추기가. 드베르그 장갑은 또 이제 보스를 잡아야지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두 개는 좀 완성하기 힘들고요한개 가격이 보니까, 아이고, 6,500 다이아네요. 매물리도딱한개 있고, 사실상 뭐 맞출 수 없다고 봐야겠죠? 이쪽은 와 172다이야? 제작이 가능한데? 제작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비싸지? 자 광석이 20개 들어가네요. 와 광석값이구나. 지금 광석이 저희 서버가 개당 1 4다이아까지 내려왔네요. 어, 어제만 해도 2다이였는데 음 요거 20개를 산다 하더라도 어저 가격이 안나오는데? 자 요거는 제작하는게 더 싼거 같고요 그렇다면 송곳이다 목걸이가 문제인데 구매하는 가격은 1,050 다이아. 와, 1,050 다이아. 자, 제작은, 아, 가공석 60개, 광석 40개, 구두벨이 20개 들어가네요. 뭐, 가공석은 싸니까, 냅두고, 아, 30만 골드. 30만 골드가 좀애 먹구나. 구두벨, 구두벨 가격 보자. 어, 40 다이아네요. 그럼 약800 다이아인데, 음, 800 다이아에, 광석, 까각100 다이아 정도 하면은, 한200 다이아 정도, 어, 전략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한 900, 800 다이어면은 어, 차라리 구매하는 게 싸게 치는 것 같은데, 어, 지금 가격 보니까 제작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일단 명중 한게 요거는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쪽은 좀 엄두가 안 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어로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 그거 아니면은 지금 여기 6강짜리들. 하, 6강. 제가 6강을 너무 안 붙어가지고 지금 도전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6강짜리를 가야할지 아 이거 참 많이 고민됩니다 6,700 7,000 넘겼었는데 제가 이거 강화 한번 도전해보고 또 이제 스킬 스킬에 산다고 조금 다이아를 썼습니다 판매되는 것들은 나름 잘 비싸게 팔은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집 한번 저 명중 일자리 여기 목걸이에 있는 명중 일자리와 지금 우리 평원의 선봉자 여기 있죠? 여기를 한번 놀아볼게요자 지금 장인 시리즈는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자 아마풀과 연마성만 있으면 제작이 돼요. 네, 하지만 6강짜리를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비쌀 겁니다. 미쳤죠? 와. 자 0강짜리 1 0다이안데 6강만 되는 순간 네, 점핑돼요. 무려 8배에서 9배로 점핑됩니다. 가격이 미쳤죠? 자, 이거는 한번 봅시다. 평원의 검 이것도 1 0다이안데 6강짜리를 구매하려고 보는 순간 네 요것도 아배로 점핑되네요 아이렇게 생각하면은 하, 이건 좀 아닌데 너무 비싸 저는 제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인의 투구 장인의 투구 광석 들어가니까 패스하고 갑옷은 어, 이것도 광석 들어가네? 자, 장갑이 그러면 없네요 장갑이 있다는 광석이 안들어가니까 장갑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개정도 만들어서 육강을 한 번에 노려보도록 할게요 아그 와중에 대성공이 한개 떴습니다 어나 죽은 소도 없네 자 5강까지 왔구요 여기서는 그냥 한 개씩 해야겠죠 멀티는 조금 이상하게 잘 터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개씩 가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이 되면 또 곤란한데 어 뭐야 어디갔어 뭐야 해당할 때 아이템... 뭐야 이게 버그야? 다시 다시 다시 어? 뭐야 이게 뭐지? <웃음> 이게 이게 갑자기 왜 튕겨버려? 자 다시 재접속 됐고요 아니 이제 막 지금 강화 강화 도전하는데 왜 튕겨버려 이게 아 다행히 아이템은 그대로 있습니다 아 주문서도 그대로 있고요와와 튕겨버리는거 진짜 놀랍네 진짜 자 가자 6강 no. 아 터져 야 이거는 아까 안 튕겼으면 됐는데 아 이거 흐름 망쳤어 제발 육강 한번에 가죠아 오케이 육강 성공 다음 이거는 팔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나도 8배 8배 옳지 <웃음> 좋아요 대성공이 6강에 성공했습니다 와 저건 바로 팔아야지 이러면은 좀 이득받네요 다이어 쓰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받습니다 자 지금 바로 완성되는게 어 이거 좀 고민되네요 공격력에 넣을 수 있네 공격력은 또 장인의 투구 어, 장인의 투구 6강만 성공하면은 바로 공격력 1이 완성돼요 이게 명중 맞추려고 했던거였는데 아이고 이거는 못참지 공격력 먼저갑니다 먼저가고 판매 가능한거 아 이거를 진짜 이걸 6강짜리를 이가격에 사람들이 사? 좀 말이 안 되는데. 저는 80 다이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싸면 또 이상하니까. 최대한 이득을 보려면은 80 다이아 정도로 올려서 이득을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제작에서 장인 장갑을 또 만들어 봅시다. 장인 장갑. 어, 이번에도 3개. 3개씩 도전해보자, 계속. 아, 이번에는 대성공이 뜨지 않았습니다. 자, 요게 제발, 방어구 주문서 값 했으면 좋겠는데. 아, 또육강이 바로 가줄지. 아, 바로 터졌네. 바로 누르자. 어, 오케이. 하나 성공. 바로 돌려야 되네. No. 게 아니구요. 세개 <웃음> 도전하면은 하나 성공이네, 거의. 그럼 주문서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나? 아까 방어구가. 자이어 뭐야 또이 다이아로 올랐네 자36 다이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36 다이아를 내가 투자를 해서 하나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네요 직접 구매해서 돌린다치면은 저는 다행히 어 방어 주문서 무기 주문서는 초창기 오픈 초창기에만 팔고 그 뒤로는 그냥 안 팔고 제가 모았거든요 모은 거 덕분에 굳이 다이아 들지 않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지금 많이 투자한 요 위쪽에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아까 요거였죠 장인의 투구 투구만 어, 두 개가 완성되면은 아까 공격력 쪽에도 있었는데 그렇지 여기 있네 공격력과 명중 한번 둘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부터는 광석이 들어가요 광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좀 고민이 됩니다 어 기본 영강이 18 다이야 6강은110 어, 다이야 이거는 만들어서 파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 대성공 뜨면은 자 장인의 투구 두개아 요것도 세개 가자 기대값세 개로 갑시다 어? 대성공? 자 대성공이 항상 떴어요 자 요것도 육각만 성공해주면은 바로 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가자 제발 부탁한다 육각 떠줘 제발 자 일단은 기속 기속들 먼저 갑니다 이게 문양이 요것도 타이밍이 있을까 이 게임도 제가 예전에 하던 게임인 브이보가 요렇게 타이밍 좀 맞춰서 하면 잘 붙었거든요 근데 뭐지? 또 아이템이 사라졌다는데? 이거 또 튕겼어 이거? 어? 왜이래 자꾸? 다시 다시 다시 자한번두번이 문양이 세번 빛날 때 가자 육강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뭐야 여기도 이런 방식 통한단 말이야? 자한개 성공했구요 다음 문양이 한번두번세번 번. 번. 가자! 육강! 아 만능이 아니었네 자 다음은 대성공짜리 이건 팔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일단 가봅시다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 빛날 때? 빛날 때? 고! 아 아 대성공이 실패했네 아 역시 기대값 3개 중한 번은 성공하네요 계속 어 일단은 공격력 챙겼습니다 공격력을 챙겼고요야 원래 명중 챙기려고 하는데 공격력을 챙기게 되었네요 한번더 제작하자 한번더한번더 3개 오케이 대성공은 대성공까지 좋아 오두번 어, 대성공? 야 이거는 제발 6강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 <웃음> 이건 제발 6강 제발 6강 두번 붙어라 이거는 오케이 와, 이거 진짜 세개다한 번이네. 성공불이 세번돌전할때한번 성공이네, 거의. 근데 일단 이거 대성공이거든요. <웃음> 어, 기대했던 대로 대성공이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아, 어, 이거 팔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컨텐츠가 다이아를 소모해서 내 스펙업 올리는 컨텐츠인데 왜 자꾸 팔고 있지? <웃음> 일단은 요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팔겠습니다. <웃음> 이럴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시. 장인투구 다시 갑시다 와 대성공 또 하나가 있어요 제발 좀 한번에 붙어라 제발 아또 터지네 붙어 제발 아또 터지네 자 이건 대성공입니다 세번째 빛날 때 뚜껑을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무조건 세번째에 성공하는거야? 자 일단은 네또 대성공이 <웃음> 대성공이 붙었네요 네 어쩔 수 없죠? 팔아야지 <웃음> 어쩔 수 없죠? <웃음> 어쩔 수 없습니다 <웃음> 이건 팔아야지 <웃음> 아 이래가지고는 수집을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